네 반갑습니다 서몰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2월 1일 예, 목요일 위클리 예, 옵션 만길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매매 잘 하셨습니까 오늘 같은 날 매매 자기 힘들죠 예, 자 보시면 오늘 콜 옵션에서 150 비비가 터집니다 어제 전일에 매수했던 사람이 오늘 고점에 팔았으면 152배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투자했을 경우에 하루 만에 1억5200이 됩니다. 100만원이. 그런데 그 1억5200이 제로가 됩니다. 오늘은. 오늘 정말 콜옵션에서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게 됩니다. 자, 위클리 콜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걸 지금 전장을 해놨었거든요. 자이 종목입니다. 자 위클리 콜옵션 12월 W 1이 첫째 주 만기가 된 오늘 예, 위클리 옵션 만기이죠. 322.5짜리 행사 가격인데 이콜 옵션이죠. 이 콜을 322.5 이상 갈 것이다에 배팅하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 어제 말이죠. 어제 저점이, 이건 이제 종가가 0.37이었고, 저점이 0.02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가가 얼마냐면은 3.05죠. 3.05 나누기 0.02 하니까 이게 152.5배가 됩니다. 152배. 1억, 100만원을 어제 저점에 매수했다면 1억 5,200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고점에 3.05에 팔지 못하면 종가에는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종목이 지금 콜이죠. 매수한다 뜻이죠. 322.5로 행사 가격으로 매수한다 뜻이죠. 고스비 200지수를. 그러니까 322.5 이상 가면 수익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고스비 200지수가 322.5 이상 못 갔습니다. 뭘로 막감면 됐죠? 예, 322.02로 마감 됐습니다. 그러니까 322.5 이상 가야 되는데 못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로가 되어버니다제 제로. 뭐, 막, 0.01까지 갔었는데, 이게 제로입니다. 3.05까지 갔는데, 팔지 못하면 제로입니다. 그 그래프가, 어, 이렇게 생겼죠? 어제 11월 30일 이었죠. 이 저점이 보시면 y e s t e r d a y low 해가지고 0.02 이죠. 어제의 저점이란 뜻이죠. 0.02 가 오늘 시가는 뭐 2.20 으로 출발했죠. 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폭락이 었다가 다시 또 폭등을 해 버렸죠. 그래가지고 최고가는 3.05 까지 갑니다. 어제 0.2, 보시면 0.02짜리가. 그래가지고, 3.05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쫙 빠집니다, 또. 예, 그 짧을 수빠져버죠 어제, 예, 종가 0.37까지 빠져버리죠. 그리고 다시, 예, 끝없이 추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제로로 결제를 받습니다. 뭐, 인생, 뭐, 무상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150, 200까지 터졌다가 이것이 제로가 됩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자, 이렇게 폭등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스닥이 상승했기 때문에 인증상 있었죠. 그런데 그 전부터 외국인은 미리 이런 걸다 보습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상승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저점에 주식을 사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1월 28일 날 선물을 7,400억이나 7,400개약이고 5,800억이나 매수를 했던 겁니다. 11월 28일. 자, 11월 28일. 자, 11월 28일. 이 날이죠. 하락하는 날. 그죠? 하락하는 날. 하... 기가 막힙니다. 하락하는 날 이렇게... 예. 7월 28일. 그죠? 하락하는 날. 선물을 엄청 삽니다. 5,800억. 그래 놓고, 어, 예. 11월 30일 날, 그죠? 마감일 날. 주식을 대량 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또 2,900억 사버리죠. 자, 이렇게 동시에 이제 어, 주식도 사고 선물도 살때 예, 폭발적인 장세가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지금 11월 30일 날, 나스닥이 폭등해 버렸죠. 나스닥이 4.41, 4.41 폭등했습니다. 뭐, 포인트는 484포인트가 폭등했죠. 그러면서 11,468포인트를 종가에 만들었던 겁니다. 보시면 지금, 음, 이 쌍바닥을 그리고 오죠. 쌍바닥을 그리고 한번 이렇게 지금 행보를 한 상태죠. 조정이라고 하죠, 조정. 조정을 받고,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5일선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복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큰 손이 어떻게 이 핸들링 하는 것을 보시면, 지금 가겠다는 뜻이죠, 지금. 다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이런 전고점을 다 돌파를 해버렸죠, 지금. 그죠?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이 기나긴 행보를 거쳐서 다 물량을 받아서 상승 추세로 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음, 지난번에도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콜을 매수해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죠. 이렇게 행보를 해버리면. 주, 상승장일 때는 예, 주식 투자하는 것이 예, 속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생은 예, 큰 손이 핸들링이 하기 때문에 뭐 올라가려고 해도 그죠. 따라 붙으니까 계속 행보를 해 버리죠. 그러면서 콜을 다 죽여 버리고 콜 죽인 걸 갖다가 그냥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들은 이렇게 주식으로 막대하게 1조 1천억을 샀습니다. 11월 30일 날. 그러면서 선물도 샀고 막판은 이제 해치를 걸면서 한 거죠. 오늘도 나스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냐면 이 상승 흐름일 때 외국인의 전략이 보시면 은 외국인의 전략은 어떻게 합니까? 상승, 이런 상승 추세장일 때나 계속 주식을 사죠, 그죠? 주식을 사면서 삽니다, 계속 주식을 사면서 이제 어,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또 하락을 했을 때 선물을들 수익 내고 다시 계속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왔다, 나를 잡아가지고 주식도 사고 선물도 사는 날이 이제 폭등장이 일어납니다. 음, 지금 추세는 상승 추세죠. 전일의 고점을 계속 이제 돌파할 겁니다. 전일의 전일의 고점을 여기서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에 행보를 했기 때문에 추세장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계속 전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전고점 상승 추세장의 특징은 전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갭 상승을 해 버리니까요. 어제의 고점이죠. 어제의 고점이 320.80이었죠. 이걸 돌파해 를 버려요. 시가가 그렇죠? 그럼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도 요 고점을 325.95 이거 돌파합니다. 또. 장중에 시가가 돌파하는 경우도 있고 이 고가가 이이 고점을 도파를 합니다. 주세 상승 추세장을 특징이신기함게들어맞습니다 오늘 핸들려 하는 거 보세요. 348죠. 그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매도를 좀 했어요. 1000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이걸 매도를 합니다. 이거 시가에서 선물을. 왜 그렇습니까? 뭐 전일보다 고점에 출발 했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를 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식을 사죠. 그죠? 렇 주식 계속 삽니다. 이거. 10시 20분까지. 1200을 주식을 삽니다. 상승 추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들은 계속 고점에 주식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선물을 매도를 하죠. 그러면 이 매도한 선물이 수익 나잖아요. 그죠? 주식은 계속 삽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내일 또이 고점 도포해요. 또 이거 325.95. 신기합니다. 상승 추세장은 그렇게 핸들링을 합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장세전망을 살펴보았고, 자 외국인들이 보시면 어제 말이죠. 322.5짜리가 .322 네. 어제 보시면 저가가 0.0 이었죠. 그죠? 고가는 0.5. 어제만 해도 이 종목은 29배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종가가 0.37이었죠, 그죠? 0.37로, 종가 어제, 어제 종가가 0.37이었고, 오늘, 시가는, 그죠? 오늘 시가는 2.20이죠, 2.20, 그죠? 쫙 올라가지고, 고가는 4.00, 어제 저점은 0.0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점은 3.05 해가지고 152배가 터졌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상승 추세장일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대박을 터줍니다. 뭘로 터졌습니까? 주식으로 계속 사죠. 주식으로. 1조 1000억, 어제 10일, 30일 날 1조 1000억을 주식을 샀습니다. 선물도 사고요. 선물 2,900억 매수하면서. 그동안 선물이 좀 많이 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상승 추세자일 때. 그리고 또 이익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매도하면서, 매도하면서 해체를 걸죠. 그래도 내리면 또 수익 내고, 주식 계속 가져간다 말이죠. 계속. 계속 이제 고점이 돌파될 거예요. 고점이 계속 돌파되면 계속 주식에서 수익 나오고 또 선물 매도 친것도 단타로 하는 거니까 선물을 수익보고 이렇게 꼭 먹고 알 먹고를 합니다. 지금 옵션은 계속 선물 포지션하고 비슷하게 해치를 걸고 있죠 하방으로. 자 이렇게 해 이제 어 상승 추세장일 때는. 자 꾸준히 선물 매수해 가지고 오버가 하는 사람이 제일 수익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옵션도 장기 포지션 옵션 그러니까 무슨 12월 달이나 뭐 1월 달이나 이런 장기 포지션이 수익 나는 그런 거죠 지금 1월 달또 보면 만약에 335 짜리 콜 이런 걸 지금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이 지금. 역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 지금 최근에 그죠? 최근에 0.57까지 갔는데, 이런 게열배가 터지고 그러죠? 열배가 터지면 5.7. 그러니까 1.83이 5.7까지도 가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어 이를 월달 거니까. 그리고 지금 추세는 상승 추세로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12월달 거죠? 12월달 거. 이게 지금 지금 0.09까지 떨어졌던 것인데, 이런 게 이제 10배가 터지고, 수매가 터진다 이거죠. 그래서 콜이 저점이 왔을 때 그날에 저점이 왔을 때 매수해서 쭉 오버해서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시면 자이 보시면 주봉 차트지 MACD 매수 신호 뜻 상태죠. 그러면서 2 0선을 돌파하고 있고 5일선 돌파했죠. 이 월선을 지지를 하고 지금 올라칩니다. 지금 장대 양봉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이 패턴이 저번에 이 패턴하고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장대 양봉 생기고, 그 다음에 음봉 생길 것이다. 상승 추세인데 이렇게 계속 조정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21선을 상냥 돌파하고 월선이 2 1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글이에요. 그죠 이번 연말 장세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고. 음,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장 좋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